No. 조랑말, 다이아몬드 구멍이 있고 뚜치, 뚜치, 뚜치, 뚜치 자 이번에 해볼게임은 트레이스라는 제목을 가진 방탈출 게임입니다 우리 저번에 클레이로 만들어서 직접 실사로 만든 방탈출 게임 기억하시나요? 그 노란색 시민이 막 믹서기에 갈려가지고 그걸 열쇠로 만들어서 탈출했던 그 게임의 제작진이 만든 새로운 클레이 방탈출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아쉽게도 공포 게임은 아니에요. 한 장작분이 가지고 오셔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네? You find yourself trapped in a strange place. s o l v e h a hidden puzzle to escape. 그냥 자기 자신이 눈 떴는데 어떤 장소에 갇혔다는 걸 깨달았어요. 탈출해보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휴지! <웃음> 비밀번호 첫 번째 짜리가 오라는 걸 바로 깨달아버렸군. 엄청난 퍼즐이야. 주변을 둘러볼까 여기는 화장실이군요. 이건 뭐야? 뭐.. 평범한 액자예요? 네 어? 이즈! 뭐지? 근데 퍼즐이 너무 쉬운데? 뭐, 어쩌면, 별을 그려서, 왼쪽이 열린 것 같은데? 열어보자. 자, 오 땡땡, 16이에요? 어, 끝에 숫자가 두 글자일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이게 뭘까요? 가위의 절반을 얻었습니다. 호박. 음? 응? 어? 이거 불 들어오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다가 전구 꽂고, 딱 꽂으면, 여기 불빛 나오면서, 안에 뭐가 있나 보다. 그지? 이거 변기야? 변기가 잠겨 있네. 정말 악독하다 너. <웃음> 와, 똥을 싸기 위해서 퍼즐을 풀어라. 어? 어? 이거 다 뭔지 알아? 뭐지? 뭐냐? 이거 아님? 완전 반대로 했네. 예, 마야, 마야! 5, 8, 땡, 16 이게 다야! 그리고... 이건 여전히 안 열리네. 이 빨간색, 초록색. 지금 이게 선이 연결이 돼 있는 거 보니까 문양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도 열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어? 열쇠가... 아 묶여 있네. 가위를 완성해서 이걸 얻어야 될것 같고 노트가 있어요. 와우. Yes, b a 음 이게 좀 적으면서 해야 되나 보다. 야 사진도 찍을 수 있. 야이 기가 막힌다. 야, 보통 막 이제 플레이 하다가 막히면 내가 핸드폰 가지고 이 게임 화면 촬영하고 그랬었잖아. 아, 이 편의성이 너무 좋은데? 거울이 깨져 있어요? 안에 뭐가 있... 오, 뭐야? 왜, 왜? 왜 결합이 안 돼? 미친 똥겜. 이 밑에 서랍도 잠겨있고. 어? 네 글자? 5,8,16 16이란 숫자가 없는데?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라고? 아이씨! 아, 이 똥개미네! 야, 확대해놓고 아유 됐다 그래 내가 멍청한 거지, 그지? 예! 빨간 열쇠 빨간 열쇠? 어? 빨간 열쇠. 빨간. 이건 뭐야? 점 35인데? 점 35? 이게 뭔노? 이게 깨진 거울이고 여기에 이 타일 하나가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으서부터자 사진 찍고 이거를 이거 이걸 보자 어어 어. 어. 어떻게 그려야 잘 그렸다고 소문이 날까요? 도다다 도다닥 그라쳇 오른쪽 어 아이 산수네 1분에 5니까 이건 그냥 5고 둘째 자리수가 8이었지 5, 4 그리고 위의 숫자가 0.35였으니까 20배를 곱하면 7이 나오네 어 7이네 7 5, 4, 7 2 5, 4, 7이 나왔어, 스왔어 나왔어 똑 s s o 해 난, 똑똑 4-7. 2 미쳤다. 전1 2 미쳤다. 전1 4 1 어! 1 2-1. 알았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1 2-1. 2 이게 맞다고? 아, 아직도 이게 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가 풀었어요 잘했어요 플레임 짱 똑똑해요 열어요 이게 많아 음... 아 여기이네 여기가 어... 합입? 왓더 아 조금 자유도가 높네? 이런 방식으로만 움직이는게 아니라 이렇게도 움직여져서 이건 진짜 하기 나름인 것 같다 살려줘! <목소리> 예! Yeah! 야 똑똑한 플라이 yeah! 잠깐만, 여기 퍼즐 아직 다안 풀었는데 이거 안 열었잖아. 아, 응가를 해야 되는 게 최종 목적이구나. 그래서 저거 지금 퍼즐 하나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자, 거실로 나와봅시다. 왓... 뭐... 어때요 아... 문양을 맞추면 이 대가리가 열리는 것같아요그죠 오른쪽 음? 이게 뭔노? 이게 혹시 나의 위치인가? 아닐 수도 있고 여기 피아노 있네 일단은 이 지도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니까 음.. 봅시다 음? 이 로봇 잠수함을 컴퓨터로 조작해서 보물을 먹어라? 로봇도 컴퓨터로 조작해서 길을 건너요? 여기도 뭔가를 해야 되나 봐? 배터리 두개 필요 별이 실린더에 꽂혀 있네? 이거 어떻게 꺼내지? 호스같은걸로 빨아들여야 될것같은데 어? 뭐야? 밑에 점선이 있어! 가위로 잘라야 될것 같고 위에 하트가 개 크게 있네? 뭐지? 그림도 있는데? 여기 별이 있어요 별을 모아야 되나봐요? 여러개를 음. 문 잠겨있고 이거는 뭐야? 책 이게 뭐노? 여기가 어디야? 일단 바깥쪽에 건물 바깥쪽 어딘가 파란 천막 밑에? 인거 같은데? 일 기억을 해둡시다 어? 이거 백조문양이었네 백조문양에 상반신이 날아갔어요 지금 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진이고 이거랑 이게 단서거 같네요 어 이런것들은 그냥 진짜 사진을 찍어놓은거고 패스워드 드라이브가 필요하고 백조 사람 토성 컴퓨터의 오른쪽 위? 바람 생선 Oh. 조랑말 다이아몬드 구멍이 있고 두치 두치 두치 두치 중앙이 안 열려요. 왜 이렇게 다 리듬감이 좋냐? 어항이 3D야 버튼을 눌렀어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아 아이 뭐 이렇게 책이 많아 음? 목성 지구 이게 뭐야 검은색 행성 그 다음은? 토비 컨티뉴 이게 뭐야 컴퓨터다 톱니, 역삼각형 동그라미, 뒤집어진 사다리꼴. 에? 이건 무조건 사진 찍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는 모르니 일단 넘어가고 그 말했던 컴퓨터가 여기 있네. 패스워드? 이거 아까 어디서 본것 같은데. 패스워드? 환경 설정과, 타워. 잠깐만, 이거 어디서 봤는디? 패스하다가총세자리쓰고 하나는 역삼각형,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거꾸로 마름모? 아니, 마름모랜다, 사다리 꼴? 그리고 아까 타워도 뭐, 뭔가 어디서 본 느낌인데? 뭐지? 아직 볼거 많아요? 천천히 봅시다. 아! 꼴 보기 싫어. 아니, 뭔, 아홉 자리수야 비밀번호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길것 같은데 게임이 배터리 하나 찾았고요 별 하나 찾았고요 뭐야 이게 에 고블린? 높이를 총 3단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음... 모르겠습니다 어? 색깔을 엄청 다양하게 바꿀 수 있네요? 피라미드 여드름구멍 아우씨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징그럽다 죄송합니... 어?! 오케이 확인 예아! Yeah, 맥 어... 어... 아... 뭐 또... 뭘짜한게 없냐 아마 이 문양일 것 같죠? 이 깨진 조각... 이, 이 선이 이거 깨진 거랑 굉장히 흡사한데요? 똑같네! 그냥 똑같아! 똑같아! 모양이 똑같아! 총 다섯 문양이 필요하고 이거는 크기로만 봤을 때는 네칸만 나올 것 같아요. 음... 어렵구만... 워닝! 도어 락선 클로즈! 어? 뭐라고? 아 이런! 제게 문을 닫으면 잠긴데요 이제 어떻게 할까? 화장실 앞에 있는 퍼즐부터 풀어보자고? 이거? 단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 금속조각 순서대로 넣어보자는게 무슨 말이야? Nope. 여기다 이렇게 넣자고?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넣어 모양을 넣자고? 야 시작부터 막아 X표시가 아니었네? 나 이거 X인줄 알았어 그렇군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nope. 안돼 이게 아닌가봐 뭐라고? 파란 말머리... 어? 에? 에? 무서워 뭐야 왜 이래 이아 이게 어떤 모양을 만들고 버튼을 눌러야 되나봐 아까 미로? 어? 이 모양으로? 아 너무 어려운데 아, 그림이 지금 이렇게 뒤에 딱 있네, 이 위치에. 딱 맞네! 아! 더러 어! 잠깐만. 근데 아까 내가 찍었을 때안 됐잖아. 지금 딱 이건데, 모양이? 어! 아! 내가 해당 아이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맞춰야 열리네 뭐야 반응이 없는데? 어? 이거 또 다른 퍼즐이 있나 본데요? 왜안 없어지지? 이 아이템? 어쨌거나 빨간색 버튼 뭘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항 위에 있는 그림의 순서대로 빨간 버튼을 누르자고. 아, 아, 다 알겠어, 알겠는데 바람이 뭔지 모르겠어요. 바람.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사진. 자 하나 둘셋넷 이걸 왜 계속 누를 수 있나 했네 진짜 그냥 이걸 누르면 와! 미쳤다 진짜 게임 아 근데 이거 와 진짜 난이도가 좀 높긴 하네요 와, 철색 열쇠. 나이프? 혹시 이거를 드라이버 대신 쓸수 있나? Nope. 안 되네. 접. 초록색 열쇠. 오! 오! 앞으로 나갈 수 있어. 또 다른 피규어, Vampire. 식물 그림이 있네요 네개를 맞춰서 버튼을 누르면 될것 같고 저기 연이 있네? 여기 어디냐 근데 다른 행성인가봐 아... 파라솔도 필려면 열쇠가 필요한 이 더러운 세상 아! 선생님! 이거 아니잖아요! 별이당 이렇게가 한 그림의 크기네요? 생각보다 안 커요 응? 뭐야 뭐야 뭐야 아이 게임 많이 불편하네 여기 칼로 찢어 안됨 뭐지? 이거 왜 확대해서 볼수 있지? 설마.. 어? 테이블 밑에 그.. 사진 찍어놨던.. 별을 찾았네요 그리고.. 여기를 칼로 찢어라라는 얘긴가? 혹시? 갑자기 매우 궁금해 지면 안되는데? 우리가 너무 꼬아서 생각했나? 여기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네요? 화장실 안을.. 어? 설마! 대박. 이제 사라졌어. 진짜로 끝났어, 이 퍼즐은. 와. 아니, 대박이다, 게임. 별 하나. 랄랄랄랄랄랄 음, 검은색 건반은 안 건드려져요. 흰것만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일단 배터리 얻었으니까 배터리 얻었으니까 들어가보자 깊게 생각하지 말고 삽입 불 키면? 엥? 되게 의외의 화살표가 나왔어 어딜 가리키고 있는 거지? 어? 이게 프로젝팅돼서 하트의 왼쪽으로 됐네? 하트 하트 하트 모양을 어디서 다른데서 에 본적이 있나? 어? 야 잠깐만 칼을 여기로 하트의 왼쪽 뭐 어떻게 하라고 어? 하트의 왼쪽! 하트의 왼쪽! 하트의 왼쪽! 하트의 왼쪽! 하트의 왼쪽! 하트의 왼쪽. 하트의 왼쪽. 하트의 왼쪽. 물음표? 그렇지! 잠수함 아까 봤던 건데 그림에서 봤던 건데 어? 어? 아 우리의 예상이 맞았지만 퍼즐을 완성하고 찢어라 음 딜리셔스 아이게 맛있네 찢어 열쇠를 얻었어요. 굉장히 커다란 열쇠. 아! 이 열쇠가 자, 봐봐. 이걸 봐요. 923이네. 예! Yeah. 잠수함. 로봇. 아! 그렇! 채! 이제 잠수함을 조종할 수 있나봐 그래픽 무슨 일이야 이거 왜이래 <웃음> 왜 이따구로 그려놨어 자, 타이브 헉! 내 모습이 안보여 내 모습이 안보여 성 안으로 들어가야될까? 어? 6161? 사진 찍어 263366161 어... 근데 이... 이 애매한 띄어쓰기는 뭘까? <웃음> 어? 내가 잘못 봤나? 아까는 되게 다섯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붙어있었는데 뭔가 의미가 있을 줄 알았건만 아니고요. 아이씨, 맘마매야. 일단 별 감사하고. 아 뭔데 또? 오! 이게 이게 뭐지? 난 찍어.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창문이네? 아, 각 창틀에 맞게 식물이 그려져있어! 어 뭐야! 소름 끼쳐! 좋아! 칠성? 사이다 먹고 싶다. 컴퓨터 원숭이 로봇 궁금한데 혹시 눌러보셨나요? 똑같이 비밀번호 걸려있어요? 그것도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아! 아니네 이걸! 어? 줄을 타고 앞으로 간것 같아. 어? 이거 서랍을 여는 순서가 있네. X O X O U. 와 미쳤다. 일단 자석을 먹었어요. 자석을 먹었다는 건 이게 된다는 얘기지. 슬? 예. Yeah. 오이야. Yeah. 그럼 별을 다 모은 건가? 이제 이 별을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요? 용 소환해가지고 이제 소원 빌면 되나? 에? 난이 피라미드 퍼즐이 제일 궁금한데 왜안 될까? 단서가 안 보여... 그럼 그래, 이건 또 뭐야? 에? 애초에 뭘 조종할 수도 없... 어? 아니 진짜로 별을 둘 수가 있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별 놓을 수 있던 거 보니까 별이랑 관련된 걸까요? 아니 아니야 그거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도 별 놓을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다별 놓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가져온 거죠. 시도라도 좀 해볼 걸. 별을 둘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엥? 한 줄에도 있으면 안 돼?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지네 아니 뭐야 세로로도 안 돼? 난 천재야. <웃음> 아이, 똑똑해! 뭐, 일단 나왔으니까, 앞으로 가고,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을 둘러봅시다. 여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어? 어? 은, 쎄. 다녀오겠습니다. 이거부터 열고. 뭐야, 이건 또. 아, 진짜. 자. 어. 어, 다섯 번째 거. 그냥 그래, 이 사진을 찍어가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안녕히 계세요. 자. 와! 그 와중에 이거 맞음. <웃음> 네 번째 거. 또 맞음! 세 번째 거! 깨진 무늬 세 번째 랑? 됐다 어 열쇠가 낑겨 있네? 금색 열쇠 파라솔! 그리고 주작을 얻었어요! 삽입별쳐절라 뭐지? 어? 햇빛이 가려지니까 뭐가 나타났어! 나니? Eyes close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아라? 그리고 이거 무슨 문양인 것 같은데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꼭지점이 뭔가... 별자리? 같은 느낌인데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아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일단 단서는 어느 정도 모았고 탑 오른쪽으로 아직 안 가봤어요 마저 봅시다 문이 있네? 어? 아 여기네 어? 어어? 눈 어떻게 감어? 어? 이거! 어? 아니야? 다시 한번 보고 와야겠다 아 사진 찍어올걸 아이씨 일두번 하네 난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 아 안쪽에 한번 꺾이네 이제 사진 안 찍어도 되네 확실히 알았어 yeah! 불이 꺼지나? 갑자기 왜 피래치.. 음~~ 내가 또 이런 거좀 잘해요 30분 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죠 <웃음> 잠시 후 어떻게 꺼 이거? 아 조진 거 같은데 지금? 됐네! 컸 오. 아래를 내려다보자 음... 플레임이 날개를 퍼덕이면 이빨이 썩어용 음... 뭔 소리지? 사진을 찍고 나가서 오른쪽으로 잉? cabbage face 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okay. 이게 뭐노 로봇 8이다 느 네. 음... 견고해진 잠수함 뭐야! 로봇에 연결할 수 없대요 연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데? 무슨... 아 <웃음> 아뭐 급하면 사람이 그럴수도 있죠 뭐! 너넨 똑똑한 줄 알아? 맞아 너넨 나보다 똑똑하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나? 어? 상자다 열어 I did dips 거울이 있는데 숫자를 거꾸로 보니까 I did dips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음, 아까 어딘가 타자기 입력할 수 있는 장소 있지 않았니? 그게 어디였을까? 무슨 서랍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디지? 아 왼쪽 타워 구나 피가 어딨어? 아 딥스가 아니라 니스구나 니스 닛스. 용 피규어 비아왕 위로 올라가자 뭐가 있을까? 어 여기 아까 그 원숭이 로봇 매달려있던 거기네 왔네 우리가 이게 뭐노 문양을 맞출 수있고요 제가 뭐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다 꽂을 수 있나? 안꽂아져용 다리나 한번 가보죠 이게 다리야? 아... 물음표? 연애 카메라가 달려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카메라가 달려있어도 내가 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 아 확실히 이쪽에서 다리를 보면 은 뭐가 보일 것 같긴 하다 아, 원숭이를 연에 매달아보자고? 눈에, 눈에 공략 보고 왔니? <웃음>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지 이거를, 앞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타워로 다시 가보자. 원숭이의 위치가 바뀌어 있을까요? 음, 예. 아! 오케이. 어, 원숭이 로봇 챙길 수 있어요? 아주 두근두근해요, 지금. 자, 잡아 땡겨서, 이걸, 어! 늦새부터 퍼즐이 쉬워요 앞으로 가 와! 사진 찍어 동네 새별 내새동 동네... 새별 내새동? 응 에? 왓다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숫자도 맞춰야 되네 행성 순서도 맞춰야 되고 며칠을 여행해야 되는지도 맞춰야 돼요 이건 아마... 책에 있지 않을까? 뭘까? 그림 아닐까요? 그림에도 행성 그림 있었잖아요. 뭐, 뭔 그림?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무슨 그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건 풀었잖아. 이건 심지어 행성 그림도 아닌데? 행성 하나 그려져 있고. 피라미드 뒤에 있는 우주사진? 아래 서랍의 그림들이요? 아 그러니까 이 순서로 이렇게 가라고? 생각해보니까 순서가 이거 이거는 맞아 근데 책을 보면 주황색, 지구, 그리고 회색이야! 중앙에 그림이 소실됐다 이런 얘기는 없어 이거 바로 뒷장이 이거라고 벤 다이어그램에 피규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아아아 아아아 아, 이게 단서가 아니라 여기에다 피규어 놔야 되는구나. 아 맘마매야. 불이랑 이빨. 불이랑 날개. 날개랑 이빨. 모든 거 종합 용. 맞아? 어, 어, 어, 어, 어. <웃음> 오마이갓!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찾고짜던 드라이버를 주셨어요! 사랑합니다 게임님! 자 빨리 열어보자고요! 이게 뭐노? 웬 졸라맨이 튀어나왔네? 꼬깔 모자를 쓴 졸라맨? 그러니까 지금 패스워드 이이 이 판넬이 90도가 기울어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고개를 90도로 꺾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괄호 동그라미 가로줄 세로줄 가로줄 그리고 어, 오른쪽 어, 괄호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이게 패스워드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맞다고? 아니 미친 이게 맞다고? 이게 이게 맞네? 매스 매직 수학 푸는 게임인가봐 어우 oh. 오 oh 마이 어떻게 하는거야? 아... 더셈인가봐 이게 더하기야! 이게 곱셈인가봐 이거 뺄셈이구나 이게 나누기고 이거 곱셈이랬지 뭐..뭐지? 뭐.. 어? 어..어 어, 살았다 와 씨.. 아 뭐야 해리포터 무금이야 <웃음> 오케이 됐어 음.. 확실히 알았고 이게 는이라는 표시인가 보다 는 이게... 왜... 나누기 그러니까 밑에를 다 는으로 바꾸고 곱하기 더하기 더하기는 구. 1 곱하기 2는 2죠 2 더하기 3은 5고 5 더하기 4는 9죠 그 다음에 빼기, 빼기. 와, 바로 맞췄어? 뭐야? 뭐, 뭐, 뭐가, 바뀌었어? 뭔가 철컹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 여는 건가? 아, 어. 그러네. 어드벤처 n t u r e s of a w a y 뭐라는 거야? 뒤에 단서가 더 있네? 마지막이 회색 행성이라고? 2793 일단 2793 외우시고 이게 약간 어두운 곳에 가려져서 잘 모르겠는데 주황색이 아닌 건가? 아 똑같은 행성을 다시 누를 수 있나? 아 중복이 되는 거는 또 몰랐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2? 7? 9 3 오, 이게 피라미드구나. 와, 와, 이 퍼즐의 퀄리티가 진짜 미쳤네요. 흰초 오. 아흰 초주파 그리고 노보빨와 <웃음> <웃음> 이게 열쇠야? 화장실 열쇠인가? <웃음>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바로 이 열쇠가? <웃음> 나 이제 드디어 똥쌀수 있는 거야?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 수 있네요. 오! Well done! 야 너무 재밌었다 이것이 방탈출이다 아아가 스토리가 따로 있지는 않아서 그거는 좀아쉽긴 한데 일단 퍼즐 자체가 너무 깔끔했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무리수라고 생각됐던 퍼즐 하나도 없었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다할수 있는 아주 깔끔한 방탈출의 정석. 클릭한 횟수 3777번 와 4000번만 더 클릭할걸 <웃음> 컨티뉴가 있네 뭐지? 오! 엔딩 크레딧 어머나 어머, 나 너무 감동이야 아 이런 방탈출이면 은 진짜 하루 쟁일 하겠다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풀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냥 끙끙 앓으면서 하는 거였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같이 막 상의하면서 푸니까 재미가 두 배. 우클릭 누르면 축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트레이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화 종료.